때문에 이쪽 화면으로 넘기는 거지. 자 마지막 단원인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개를 배우게 돼.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옆에 보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어, 뭐야 이거?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책을 써야 되네. 수학적 귀납법이야. 왜 복습부터 해야 하는지 알겠어? 어, 또 쓰기 귀찮아서. 자, 수열의 귀납적정의 수학적 귀납법. 이걸 하려면 귀납이란 말을 알아야 되잖아. 귀납에 반대되는 말이 연역이야. 혹시 국어 시간에 들어봤니? 귀납적 추리, 연역적 추리, 귀납적 서사 연합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자, 귀답이라는 건 구체적 사실을 일반화합니다. 연역이라는 건 일반적 사실을 구체화하는 사고예요. 자,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맞니?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 사실을 연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을 죽는다. 그러니까 너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야. 이게 연역적 반응이야 그러면, 귀납적 정의는 어떻게 얘기하냐? 어, 아, 너 죽네? 너도 죽네? 나도 죽네? 아, 다 죽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수혈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첫째 항을 보니까, 음, 음, 둘째 항, 어, 어, 셋째 항, 어, 어, 넷째 항 어, 어, 그래서 일반항. 뭔 음. 말인지 아니? 네. 그래서 수혈이라는 사고 자체가 귀납적 사고들을 많이 해. 오케이? 그러니까 귀납, 수학에서는 연역적 사고는 이런 거지. 공식을 주고, 넣어봐. 1넣어 되지. 2 넣어도 되지. 3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되잖아. 오케이? 이게 연역적 발언이지. 하지만 확인을 할 때는 구, 귀납적으로 하죠. 너희가 연역적으로 하려면 그말전제를 믿어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공식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이거야.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믿고 하진 않잖아요. 증명하는데할때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귀납적으로 봅니다. 그럼 수혈의 귀납적 정의. 수혈에서는 얘를 귀납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항을 줘요. 첫째항을 안다라고 합시다. 아는 건 동그라미 그리고 이웃한 두항 사이의 관계식 이웃한 두항 얘하고 얘 이웃한 두항 사이에 관계식을 안다면 오케이? 그럼 우리는 자 첫째항을 아니까 얘네들일 넣어서 관계식이 있을 거니까 얘네들 관계식이 있을 거니까 둘째항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럼 둘째 항이니까 2를 집어넣어서 또 셋째 항을 유추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항은또몇 번째 항을 찾을 수가 있다는 라 거야 자 첫째 항을 주고 이웃한 두항사의 관계식을 알때 이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야 야, 그러면 이웃한 두항사의 관계식 중에 몇 가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외워놓으면 편하지 않겠니? 그게 점화식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웃한 두항사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있어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빼니까 3이야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뺀건 항상 3이야. 차가 3이야. 차가 3으로 일정해. 뭐야 이거 등차수열이야. 음. 공차가 얼마? 차... 어, 사,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음. 어떤 항은 그 전항에 3을 곱한대. 3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든대. 계속 3을 곱한대. 곱하는 게 3으로 일정하대. 무슨 수열이야? 등기수율. 어, 등기수열이야 형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하겠죠?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웃한 두 항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몇개 연속되는 항인데. 가운데 항이죠. n, n plus n plus c. 네.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네. 등차야.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뭐, 뭐야 이거? 멈비? 등비야 그치? 그런 것들을 유추하게끔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볼게. 첫장이 6이야. 이거 뭐야? 어, 어떤 항은 그 전항에 2를 더해서 만들어준대. 계속 2를 더한대. 등차야. 근데 일반항 구하래. 공차가 2지? 응. 등차수열의 일반항 2n. 얘는 얘는 빨리 되잖아. 2N으로 갈 거고 1 넣어서 6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하면 되네요. 어, 얘는 2를 곱해서 간대. 먼비? 등비. 그럼 얘는 공비. 등비절의 일반한 행위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됐어? 네. 자 여기 보면 서로 이웃하는 두항사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이 네. 표현은 점화식이라는 말을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쓰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랑은 다른 거예요. 오메가는 오메가라 정리를 하고 뭐, 가우스 처럼 가우스 기호처럼 가우스 기호라고 일반적으로 수학자들다 말하는데 고1한테만 말하지 마세요 한 거야. 고등학교 과정한테만. 그렇게 말안할 거야. 계속 다른 이름을 붙일 거야. 이름을안 붙일 거야. 근데 이름이 있잖아. 근데 이 점화식이라는 건 점화식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점화식이라는 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웃한 두항사의 관계식 중에 방금처럼 쉽게 알수 있는 것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 첫째 항이 6이에요. 원래 어떻게 하나 봐봐. a 얘는 AN 플러스 2야. 그럼 둘째 항이 뭐야? 1을 들어갔으니까 둘째 항은 첫째 항에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8이야. 네. 그럼 셋째 항은 여기 n 대신 2 넣었잖아요. 둘째 항에 2를 더하는 거니까 10이야. 네. 그럼 넷째 항은 셋째 항에다 2를 더하는 거니까 12야. 어 나열해 봐. 6, 8, 10, 12어 계속 얼마씩 커져? 아그래 네. 어, 등차네 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 식을 알고 났더니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어? 네. 그러니까 내가 저, 등차수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점화를 시켜주는 느낌이라 해서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붙여놓으면 생각하기 쉽잖아. 우리 매 저런 졸김중식 떠올라? 또뭐자크충크작필 교작합근? 이런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힘든 파트였어. 그러니까 수능 전날에도 수업을 하는 파트였다고. 1등급들 말고 2등급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 그 수혈의 기납적 정이 즉,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이 파트를 끝까지 못 외워서 하는 파트였어. 저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놔서 저도 점화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편이에요. 내가 왜 붙이는지 알지? 얘네는, 얘네는 안할 거예요, 현재는. 자, 요즘은 어떠냐면요.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 틀립니다. 학교 선생님이 점화식을 수업을 하시면 야 이런 관계식도 있고 저런 관계식도 있어. 이런 관계식은 이래. 이래 몇 가지 관계식들 막 얘기를 하시잖아. 음. 그럼 나한테 그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 그건 내겠다는 거야. 음. 이 파트는 요즘 수능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점화식을 모르고도 풀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 항상 관계식을 줘요. 오케이? 그리고서 대략 음. 한 여섯 번째 한 구해볼래? 음. 그러면 몇번부터 음. 여섯 번째 한 나오잖아. 음. 그런 식 또는 관계식을 줘요. 그리고서 첫째 항을 안 주고 한열 번째 항을 줘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을 그어보세요. 거꾸로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줌이라. 그러니까 계속 관계, 앞에서 열 번째 항을 줬으니까 아홉 번째 항 찾고, 여덟 번째 항 찾고, 일곱 번째 항 찾고 계속 찾아 내려가면서 첫 번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거는 규칙을 본인이 만들어서 찾으라는 의미의 문제들이 많아서 요즘은 수능은 여기를 되게 가볍게 봐요. 근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대략 뒷번호에서 나온 자, 볼게. 1번. 다 했어, 벌써 수혈 기납 추정 이다 했단 말이야. 그냥 보자. 우리 위에 적혀있는 말 보지 말고. 볼게. 어, 이거야. 그냥 가면 뭐야? 더해 가지. 8을 응. 더해 가는 거니까 무슨 수열이라고 느껴져? 응. 등차. 등차 수열의일반항 a n 은 공차 8N. 1 넣어서 5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거 뭐지? 가운데두 배는 양사이드 합이네? 응. 등차지. 응. 그럼 차가 4니까 공차는 4네? A는 4N 출발하겠지 1 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어? 2를 계속 곱해나가네? 등비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가운데의 제곱은 양사이드의 곱과 같지 너 거기 안 보이면 옆으로 옮기면 되지 않냐?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계속 앞에 앉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뒷자리에 앉은 놈이 잘못인거지 그럼 몇을 곱해나간거야? 2분의 3 일반항 a는 첫째항 곱하기 공비 2분의 3의 몇 제곱? n-1제곱 얘도 보자 몇 번째 구할래 20번째 네. 그러면 첫째항이 1이고요 둘째항은 n에다 1 넣었죠? 네. a1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얼마? 2여 a3은 n에다 2 넣었어요 네. a 더하기 얼마? 네. 2예요 4죠 a4는 a3 더하기 몇? 3일 거야. 그래. 7. a5는 8 4. 그럼 몇씩 더해 나가면 는 보여지? 1, 2, 3, 4 더했을 때가 다5 더야지. 네. 6 더하면. 맞지? 네. 7 더하면. 8 더하면. 9 더하면. 9까지 더해야 돼. 10까지 더해야 돼. 계속 가야 돼. 아직도 계속 가야 돼. 맞니? 네. 야, 이거 힘들지? 이거 이름 붙이자 우리. 우리끼리는 붙여놓자 이거 사라졌거든 하지말라고 법에서 얘기했어 그냥 나라에서 응, 응. 나라에서 이거 하지마 라고 했어 근데 개,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개차수열 삭제 근데 야 <웃음> 교육과정상 뭐가 있냐면 여러가지 수열이 있어 여러가지 수열에 개차수열 너무 안 돼? 개차수열이란 단어는 삭제했지만 수학적 귀납법, 기납,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이런 관계식을 좁버리는 거야 그게 개차수열이잖아 네. 우리 개차수열 이름을 붙이자고 네. 원래는 수열은 삼형제야 이형제가 아니야 수열은 딱 들어오면 수열의 삼형제가 있어 첫번째가 두고 등차 두번째는 등비 네. 셋째가 개차. 개차 자, 우리 개차수열 하자 네. 자, 개차수열이야 무슨 수열? 개차. 야, 개차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야 1 음. 2 4 7 11 점점점과 같이 이 자체로는 규칙을 못 찾겠어 그래서 빼봤더니 뭐 했더니? 빼봐. 빼봤더니 차를 했더니 다한그러니까 얘가 뭔거야? 수열이지 네. 무슨 수열? 어, 등차가 될 수도 있고 등비? 등비가 될 수도 있어 이 두가지만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음.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1개차야 또빼 2개차 3개차 4개차 한 7개차 정도 가면 개차 수혈이 되는 빼보고 또 빼보고 또 빼보고 또 빼보고 또, 빼보고 또 빼봤더니 그 아우에스 등차네? 그럼 개차 수혈을 정리 정리 정리 정리 정리해서 일반화 어. 이게 옛날 학력고사형 문제 너가 했어? 공부했어? 어, 그럼 얼마큼 하는지 볼게 음. 얼마큼 잘하나 볼게 이게 학력평가 수능은? 할수 있어? 보여줘봐 이 수능 수능이 착하지 안 착해? 예를 들면 이런거야 너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할 수 있어? 학과 곱이 있으면? 응. 응. 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할 수 있어? 응. 어, 어 그러면 한번 해봐 A9제곱 더하기 B9제곱 응. A17제곱 더하기 B17제곱 이런거 시키는거야 이게 학력평가 응. 한 다음에 해봐 그럼 더, 더 잘해봐 야나이렇고1때 한건데? 아 생각 못하니? 이런식이고 수능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할수 있니? 보여줘 응. 어 그것만 보여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넌 A족 더하기 B족을 하니까 A족 B 더하기 B족을 한다고 생각할게 오케이? 네. 자이 개차 얘가 수열이 뭐야 그럼 얘 앞에는 AN의 나열이잖아요 네. 여기를 BN이라고 합시다 뺀거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거죠 써보면 A1, A2, A3, A4 쭉쭉쭉 중간에 AN AN 플러스 1 오케이? 하나를 더 쓸게 -1, 1. A n 1 an an 1 그럼 요렇게 뺀거첫 번째 수열 b1 b2 b3 1 2 3 bn 1 bn 그래서 얘를 지칭하는 식은 어떤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근데 n 1에서 n을 빼면 그게 bn이다. 얘랑 얘가 같다. 즉 차가 식인 거야. 식 차가 식인거 n 네 응. 관한 식 넘어 응. 올게 차가 식인거지 응. 그럼 얘네 가한 응. 1차식이니까 무슨 수열? 등차수열 얘네 관한 지수식이니까 무슨 수열? 응. 등비수열 응. 즉 BN인거지 걔가 응. 오케이? 네. 그럼 보자 얘는 얘다 이거 더한거지? 일로 네. 오려면 응. 얘다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지? 얘는 얘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고 하 이것도지 하 그러니까 a, n은 이렇게 되네. 첫째 항 더하기 b1, b2, b3 이런 식으로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줘야 돼? bn 마이너스 1까지 더해줘야 되지. 우리는 시그마의 표현을 배웠죠. 오케이. 따라해 개차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bk. 시그마 못 읽냐? 자 다시 따라해 한 호흡 이 호흡이 길어 등차 개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1까 pk. 오케이? 마지막 pk. 오케이? Okay? 어디까지? n 1 일반항은 다 n 1에 들어간다고 했어. n이면 n-1. 그럼 이 문제 보자고요. 어? 개차수열이네. 그럼 일반항 a에는 첫째항 더하기 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 k k. 어? 근데 어디까지야? 20번이네. 그러니까 a20은 첫째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 k 시그마 k 20까지 얼마였어? 20까지 얼마였어? 20까지 K 왜안오나왜우러지너 외웠어 안서뭐어 이게 어려워? 이 숫자가? 얼마야? 얼마야? 외우라 했다 외우라 했다 어? 난 외우라고 한거 안 외워놓으면 성격 알지? 20까지 더한게 210이야 그럼 19까지 더한건 190 그래서 상 190이야 너는 첫 계산해! 2분의 1 nnn n, n 플러스 1이다 아하! 개차수열이네 개차수열 일반항 a는 첫째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 k 얘는 등기수열의 합이지 등비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2. 얘까지 계산되면 2의 n이구나. 이 19지. 20이지. 이에 20제곱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음. 네. 자, 이름을 정해 줄게. 요 파트의 이름은 여기서부터 씁시다 점화식입니다 무슨 식? 정화식. 첫 번째 기본점화식이 있어요 네. 기본점화식 1번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수입니다 이거 뭐야? 등차지 네. 2번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누기 AN은 수인거 이항된 것들 형태들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등비죠. 네. 세번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식 FN인 경우 식이라그랬죠 네. 개차죠. 네. 각각의 일반항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네. 두번째 이제 다른 걸 만나기 전에 이게 기본 점화식을 했잖아요. 네. 어, 순서상 자주 나오는 애를 하나 만났으면 좋겠는데, 있는지 제가 보는 거거든요. 예전엔 정말 자주 나와서 여기 350번 옆에 있을게요 301페이지 350번 옆에. 아 또, 아 또. 중요 점화식이야. 무슨 점화식? 어, 중요 점화식은 모습이 있어. A, M plus 1, m 은. p라는 숫자 배 네. an 플러스 q꼴이야. 이 q가 없다면 숫자를 곱한 거니까 등비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얘는 1번 p가 1이고 q가 숫자이면 무슨 네. 상상해봐. p가 1이야. p 없겠지. 네. 그럼 뭐야? 무슨 소리야? 등차. 그렇지 등차야. 2번 p가 1이고 q가 식이야 fn이면 이거 뭐야? 네. 개차지. 그래서 등차 등비개차세계가 삼형제라고 그랬어 3번 P가 1이 e 아닌 수야 Q도 수야 그러면 등비는 아니지 Q가 0이어야 되는데 Q가 0이면안 쓸테니까 얘는 살짝 변형된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얘는 외워보자 자 외워보자 알파를 구해야 돼뭘 구해? 알파는 1-P분의 Q야 어, 다시 돌아올 때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따라해 일반항의 는 알파 플러스, 플러스? 첫째항 빼기, 빼기 알파에 P에 m 1제곱 어차피 P가 곱해지니까 P에 의한 등기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AM-알파가 A1-알파 즉 AM-알파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가볼게요 얘 보이죠 지금 네. P가 3이고 Q가 1인거예요 네. 그럼 알파는 1-P분의 Q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일반항 a에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첫째양 빼기 알파 2분의 3에 p3에 m-1제곱 이다 보니 13 들어갑니다 a13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에 곽하기 3에 12제곱 이렇게 처리 됩니다 음, 네. 됐어? 네. 순서가 왔다갔다 한다 요정 요거 정리 부탁해 지금 다음 세번째 기타 점화식입니다 무슨 점화식? 기타 점화식 어. 기타 점화식 1번입니다 요즘은 기타 점화식 이거 많이 음. 나와요 a n 플러스 1은 a n 곱하기 f n 꼴딱 바로 옆에 보이죠 네. 사실 되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안 하고 있는 건데 등비수열을 로그를 취해버리면 등차수열 되고요 등비수열을 아, 등비수열을 로그를 취하면 등차수열 되고요. 등차수열을 지수로 엮으면 등비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곱해 나가면 위엔 더하지. 그 그러니까 곱해 나가면 더해지니까 곱한다는 건 등비고 더한다는 건 등차잖아요. 등차와 등비를 엮을 수 있고요. 로그는 더하면 곱해나가죠. 그러니까 곱해 나가죠. 그 곱해진다는 거랑 또 이게 엮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얘도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얘도 로그 취하면 개차되긴 해요. 그니까 등차를 로그를 취하면 등비가 된다고 했고 아, 등비를 로그 취하면 등차가 된다고 했고 등차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등비가 될수 있고 요 녀석 변 녀석 기타 정화식을 로그를 취하면 개차가 될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한번 해보자고 AE는 이렇게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보자 FN이라는 식이 있겠지 그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 F. 그럼 f1은? a1분의 a2. a2 f2는? a2분의 a3이야 분수 못 읽어? f3은? A4.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an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하되 fn-1을 해보면 an-1분의 an 소거가 가능하냐면 곱해야 되네 그럼 싹 곱하면 F1부터 어디까지 곱해버리면 m 3까지 곱해버리면 분모가 A1이고 분자는 AN이 남겠죠 얘 네. 옆에 곱합니다 그래서 얘의 예 일반항 AN은 첫째항에 F1에 서 부터 어디까지 F1을 곱하고 쭉쭉쭉 곱해서 F M-1까지 곱하는 오케이 가보자 AN a n 플러스 1, 앞에 곱해진 게 어떤 식 fn이지? 네. 얘가 fn이야. 뭘 구하는 거야? a29. 그럼 a29는 첫째 항에다가 네. f1에다가 쭉 곱해서 어디까지 f? 28까지. 그럼 a1이 1이고요. 네. f1은 2분의 4고요. 네. f2는 3분의 6이고요. 네. 지금 넣어라 숫자를. f3은 4분의 네. 6이고요. 그럼 약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거예요 앞에 두개 남았죠. 네. 맨뒤는28 들어갔으니까 29분의 31, 28분의 30, 27분의 29 이렇게 있을 건데 맨 앞에 얘네 둘이 남았기 때문에 맨 뒤에도 얘네 둘만 남겠죠. 약분 될 테니까. 그러니까 계산값은 분모는 6, 분자는 30 곱하기 31인데 약분 되어 5 남고 155가 되겠죠.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얘가 FN이에요. 네. 그럼 a 는 첫째 항1 곱하기 F1, 2 e 곱하기 F2, 2의 제곱 곱하기 F3, 2의 세 제곱 곱하기 쭉쭉쭉 2의 네. N-1 제곱까지 곱할 건데, 이게 36이 나와야 돼. 네. 괜찮지? 네. 그럼 이건 밑은 2로 다 똑같고, 분자는 1부터 어디까지 더해지는 거야? 네. N-1까지 더해지겠죠. 네. 맞아. 네. 자, 그럼 1부터... 어디까지도 1부터 10까지 더하면 그 값이 얼마라고? 55. 1부터 9까지는 45. 1부터 8까지는 30. 36이지. 맞아? 36이지. 근데 우리가 3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8. m-1이 8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이 9다. 문제를 해결하러 가보는 건데 보자. sn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일반항도 묻고 있어. 그러면 이걸 떠올려야 돼. 이건 한 세트야.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적어봅시다. 왼쪽에 sn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얘잖아요. 그럼 sn-1은 이렇게 되겠잖아요 네. n 대신 n-1 넣었으니까 그대로 빼주면 여기는 이것에 의해 a n이 될 거고요 네. 여기는 4로 묶인 a, n, n. 이렇게 되겠죠 네. 괜찮아? 네. 그럼 전개하고 넘겨주고 넘겨주면 3 a n은 4 a n-1 맞지? 얘 넘어오고 얘가 4받아서 나갈 거니까 AN은 3분의 4 AN-1 조금 알아보기 쉽게 보냐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4의 AN이죠 응. 어떤 항에 얘를 곱해나가네요 응. 등비네요 응. 첫째 항 1이니까 A10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 제곱 9 제곱 응. 됐니? 네. 자 지윤이는 1 1일 동안 푸드, 도, 포도노예가 됐어요 첫째 날몇 개를 땄어요? 20개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포도의 2분의 3배를 수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30개 따겠죠? 2분의 3을 곱할 거니까 네. 그럼또 2분의 3을 곱해나가겠죠? 네. 아 첫째 항과 둘째 항 구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항은 그 전날의 네. 몇 배? 2분의 3배 네. 됐지? 얘가 뭐를 의미하겠니? 그렇게 그러니까 1번 구하세요 2번 관계식 쓰세요 3번 그래서 일반 항을 구하거나 15번째 날은 뭘, 얼마를 따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등비잖아요. 네.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분의 3에 몇 제곱? 네. 14제곱. 이러면 되겠지, 네. 됐슈? 네. 넘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는 식들이 더 많이 나와. 알수 없는 식들이. 일단 여기 보면, 이거 보면 뭐야, 이거? 등차야. 등차중앙 얘기하는 거니까. 얘등비중앙이 등비 얘기하는 거고요. 얘 뺐더니 식이니까 괜찮아요. 맞니? 얘는 네. 나눠버릴 거잖아요 a 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곱하기 a n 이렇게 될 거니까 기타 점화식 1번이고요 네. 나 기타 점화식 2번도 안 보여드렸어요 너희 토예요 한번 볼까? 줄까? 주지 말까? 기타 점화식 1번이라고 했어요 2번 살짝 쓸게요 p 배 a n 플러스 e 플러스 q 배 a n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R배의 A, N은 0일 때 P, Q, R을 더해서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얘 일반항 a n 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1까지 여기까지가 뭐랑 똑같아? 개차 여기에 A2-A1에 P분의 R에 K-1제곱 복잡하죠? 네. 안에는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점화식을 많이 알수록 유리한 건 맞아. 근데 요즘 점화식을 안 내는 추세다 보니까 만약에 수능에 점화식이 살아있어. 학교 선생님도 들 내겠죠. 근데 점화식이 죽었어 수능에서. 죽었어. 아예 안 내.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실 수 있고요. 선택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나는 전에 코시 때문에 한번다 준다 그랬어 너희 선배들 때 코시에 열 받은 게있어다 줄게 다 주되 좀 넘어가는 거는 쳐낼게 네. 그리고 너희가 수능 수능이야 내신 보러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럼 거기는 강조해서 내가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안 한다면 그때는 걸을게 오케이 자두 번째로 가볼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수학적 귀납법이야 얘는 증명 방법이야 무슨 방법? 증명. 어, 증명 방법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증명 방법은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었어, 기억해? 네두 번째가 귀류법이 있었어, 기억해? 네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귀류하는 방법이 있었지 네 이건 귀납이야, 귀납 귀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둘 번째 항이 이거고, 세 번째 항이 이거까 일반 항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N번째까지 더한 것을 SN이라 한다. 얘를 증명하세요.가 보통이야. 음, 네. 오케이. 네. 자, 이때 하는 방법은 N이 1일 때 성립함을 네. 보여줍니다. 성립한다고 네. 보여줍니다. 그러면 A1은 S1이죠. 눈으로 보여줘요. 계산을 해서. 네. 그런데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합니다. 그럼 A1 더하기 A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네. AK까지는 SK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가정합니다.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여기 K가 1일때 성립을 한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K, N이 K 플러스 1일때 성립함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니까 러 루틴이 뭐라고? 1일때 성립함을 보여줘요 1일때 성립한다 그지? 네. 그럼 N이 K일 때, K라고 가정해보고 K 플러스 1일때 성립을 한다고 하자고 성립하는 걸 보여줬어 네. N이 K 플러스 1일때도 성립해 네. 그러면 K가 1일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K가 1일때 성립한다는 건 2일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네. K 플러스 1이 성립하니까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도 성립하죠.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도 성립하죠. 어,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합니다가 결론이에요. 이거를, 이게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 위, 위에 있는 이 녀석의 양변에 좌변의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합니다. 여기도 더하고 여기도 더해요. 등식의 양면을 더하는 거니까 등식의 성질이니까 상관은 없죠. 그랬더니 우변이 k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봐라?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 되잖아. 여기까지 더해진 것이 얘가 돼야 되잖아. 이해돼? 근데 여기까지 더한 건 여기다 이걸 더한 것과 같잖아. 이걸 그래서 계산을 딱 바꿨더니 얘가 딱 돼버리면 음. 되는 거잖아. 음. 그게 루틴이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우리. 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2k-1의 제곱은 어, 얘는 k가 아니라 n이겠죠. 2n-1이 n제곱임을 증명한 거야. 네. 그러면 1일 때 성립한다고 보죠. 1을 집어넣더니 1은 1 성립. 보였지? 네.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이 k제곱이라고 뭐하자고? 가정해. 그 다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2k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에 k 플러스 1번째 2k 플러스 1을 더할거야. 그러면 좌변에만 더했잖아. 네. 우변에도 더해보자고. 거를 2K 플러스 1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 실제로 뭐가 됨을 보여야 되냐면 K 플러스 1번째 항 우변에 얘가 됨을 보여야 되거든 근데 얘가 얘인거 맞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얘인거지 어? 그럼 n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 맞지? 그러니까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한거 오케이? 요건 이해됐잖아 네. 그 루틴 대로 했잖아 네. 모든 자녀들에 대해 성립하는 거라고 넥스트 이거 안할래요 네. <웃음> 마음에 안 들어요 <웃음> 이거 네. 할게요 네. 자 수학적 기납 방법을 증명하시오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자 1을 넣어봤어 그러면 1 곱하기 2가 좌변이고 네.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똑같지 네. 어, 성립해 네. 그럼, n 이 k 일때성립한다 가정하자. 고1 네. 곱하기 2 2 곱하기 3, 쭉쭉쭉 k 곱하기 k 플러스 1. 은. 3분의 1. K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뭐 하자고? 가정. 가정하자고.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하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등식의 성질에 의해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양인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해봅시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얘 예, K 플러스 1번째 양인 3분의 1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3이 돼. 이렇게 쓰고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에는 성립한다고 라 쓰면 끝이야. 오케이? 네. 끝이라고 쓰는 방법은 그럼 이제 내가 해야될건 뭐야? 진짜로 보여주려면 얘가 얘가 된걸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 네. 뭘로 묶여?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로 묶이니까 앞에 남은건 뭐야? 3분의 1 K랑 더하기 1 남았지 맞니? 네. 이 3분의 3이잖아요 3으로 묶을게요 3분의 1. 그럼 3분의 1에 3분의 3이 아니지? 여기 3분의 3이잖아요. 우리는 3분의 1로 묶어주면 앞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맞잖아요. 얘를 정리했지 얘가 됐잖아. 근데 얘가 얘가 되면 성립하는 거라며 성립했다고 Right? 정. 얘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양변에 더하는 얘가 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나 나오는 요 값이 뭐 p 이런 식이야. 오케이? 너희한테 이걸 서술형으로 냈어. 그럼 딱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보여도 돼. 어차피 되는 거잖아. 맞지? 출제의 한계란 말이야.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너희가 하는 건 수학이 아닌 거야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루틴을 따라가는 것 뿐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하려고 하지마. 얘가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 그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랬잖아.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걸로 끝나잖아. 거기서 끄덕였잖아. 이건 끄덕였잖아. 근데 왜 이건 끄덕이지 못하는 거지? 그 루틴대로 했는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식이 n 니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줬어. 그럼 n 니 1일 때는 되잖아. 그럼 K1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어. 그 가정에 따라 K플러스 1번째가 성립이 됐지. 그 1이 성립한다면 2가 성립되는거고 2가 성립하면 3이 성립되는거고 그걸 모든 자연를 성립하는걸로 하자매 그러면 여기서도 끄덕이자고 여기는 하면서 응 해놓고 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쓴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될 루틴은 뭐라고 양변에 좌변의 K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하고 그 결과가 우변의 K플러스 1번째 항이 되면 되는거잖아 양변에 좌변의 K플러스 1번째 항을 똑같이 더한 것이 우변 자체의 K플러스 1번째 항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쓰면 끝이야. 오케이? 정리하시는데 이 뒤에가 부등식입니다. 얘는 지금 안할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주시면 오늘 나갈 것다 나갔습니다. 수열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게 수열이 끝이고